이번 영상에서는 생활점수 상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생활점수 상점은 게임 내 특정 활동으로 습득할 수 있는 생활점수를 소비하여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상점으로 주로 생산에 관련된 아이템을 팔고 있어요. 특히 등급이 높은 작물들의 씨앗은 여기서 구매하여 사용해요. 그리고 생활점수는 푸른 소금상의 퀘스트, 가족 임무와 채집, 농사 등으로 얻을 수 있어요. 가족 임무는 커뮤니티 정보창에서 가족 탭에 있는 즐거운 생활을 활성화하여 할수 있으며, 하루에 한 번만 완료할 수 있어요. 생활점수를 획득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묶음 씨앗을 재배하는 것이에요. 대가 기준으로 노동력은 육소 모았지만 생활점수는 17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효율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생활점수 상점을 여는 방법은 마을에 있는 NPC에게 말을 걸거나 캐릭터 정보창에서 생활점수 옆에 있는 아이콘을 누르면 돼요. 강렬한 유혹의 증표와 12궁의 별자리가 깃든 통은 칭호를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이를 만 사용이 가능하니 두번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해요. 그리고 칭호를 얻으면 칭호 단계가 상승하고 유용한 버프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한 번쯤은 꼭 구매해야 하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요. 30만점의 통합기계 이용권은 차량과 달구지 등을 업그레이드 할때 사용되는 아이템으로 루루 상점에서도 구할 수 있으며 한 개에 5천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제작 의뢰 즉시 완료권은 말 그대로 제작 일회를 즉시 완료하게 해주는 기능을 사용할 때 소모되는 아이템으로 딱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아이템이에요. 건축물 통합 관리 증진은 허수아비를 비롯한 건축물의 업그레이드를 할때 사용되기도 하며 토지거래 및 보존철거에도 소모돼요. 그리고 보존철거로 습득한 도면을 다시 부지에 사용하면 건설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완공되며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소비되는 관리 증지의 개수가 달라진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생활점수 상점에서는 다양한 등급의 씨앗과 묘목들을 판매하고 있으며, 씨앗상인이 판매하는 품종들에 비해 효율이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오르르 쾅쾅 아키움 나무는 다른 나무들에 비해 벼락에 맞을 확률이 높아서 벼락 맞은 나무를 구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당근수수와 황천수수도 판매하고 있으며 당근수수는 여신의 열쇠를 이용하여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황천수수는 팔로스의 결정으로 제작하는 것을 제외하면 생활점수 상점으로만 구할 수 있어요. 초식의 필수 장비인 새벽이슬 세트와 집요정 장비도 판매하고 있으며 집요정의 장비는 무역 전용 장비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드르렁자못은 캐시자못에 비하면 효율은 떨어지지만 상대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숙면을할때 추가적으로 노동력을 회복할 수 있어요. 빛나는 아키움 나무 묘목과 빛나는 강화석화로는 영지에서 구할 수 있는 광천수와 열기를 품은 통나무를 넣어서 성장시킬 수 있으며 아키움 나무에서는 랜덤한 종류의 아키움 가루와 결정 등을 얻을 수 있고 강화석 화로에서는 제작 장비의 성장에 사용하는 강화석을 얻을 수 있어요. 따라서 원대륙에 집터가 있는 게 아니라면 성장시키기 매우 힘들 거예요. 농사와 채집 그리고 벌목을 하면 낮은 확률로 습득이 가능한 아이템인 윤기가 흐르는 씨앗, 향이 깊은 잎사 귀 단단한 원목을 구매할 수 있으며 세 종류 중 가장 비싸게 거래가 되는 것은 윤기가 흐르는 씨앗이에요. 윤기가 흐르는 씨앗은 숙성 등 짐을 제작할 때 사용되며 개인적으로 생활점수를 이용하여 구매하는 것보단 경매장에서 골드로 구매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생각해요. 생활점수로 아이템을 구하여 판매한다고 생각할 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선인장 씨앗과 장례삼 씨앗이며 생활점수 1점당 1인 정도의 효율이 나와요. 지렁이가 좋아하는 흙을 재배하면 꿈틀꿈틀 지렁이를 얻을 수 있고 일반 낚시와 묶음 씨앗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며 성장이 완료된 후 8시간이 지나면 지렁이가 떠나가는 흙으로 변하여 소확량이 줄어든다는 점을 주의해야 해요. 재배하는 작물들은 100개씩 직접 심어보고 효율을 계산하는 영상을 준비하고 있으니 따로 업로드 해드릴게요. 이외에도 가족 이름 변경권, 소환물 탈출, 초기화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아이템 이름으로 기능을 알수 있는 내용이라 딱히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영상에는 안 나와 있지만, 최근 패치로 추가된 숙련기술 변경증서는 대가 숙련도의 단계를 내릴 때 사용되는 아이템으로 구매시 포장된 상태라서 경매장으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요. 하지만 대가 등급까지 올린 숙련도를 내릴 이유가 거의 없기 때문에 숙련 기술 변경 증서를 판매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아요. 유기농 첨가제는 달구지의 속력을 증가시키는 기술을 사용할 때 소모하는 아이템으로 무역을 주로 하는 유저라면 많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이 아저씨는 볼프강으로 무역을 하기 때문에 한 번도 구매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생활 상점에서 판매하는 작물들의 효율을 전부 계산해보자는 생각으로 준비했었는데 영상의 길이가 미친듯이 길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분리해서 만들려고 해요. 오늘 영상은 약간 프로로그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끝!